호스텔에서 나왔고요. 친구자이호스텔이래 어? 알베르그에서 나왔고요 바로 앞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좀 쉬고 있습니다 이, 제가 이발을 하나 친구는 이친구이게다른이게다는데는다괜찮은이아파쪽이 아파요. 왜 친구는 이친요요요친 빗물 세지 말라고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발등이 좀 닿아서 아파요 접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접히는 요요요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쪽이 발등을 이렇게 건드려서 이 부분이 아픕니다 이 부분. 이제 이쪽은 전혀 안 아파요 신발을 한 치수 더큰걸 샀기 때문에 제가 발 원래 발 사이즈가 270인데, 평소에 275를 신어요. 근데 이거는 280짜리에요. 그래서 발은 전혀 안 아프다. 대신에 발등이 너무 아파요. 고민입니다. 또 신발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단은 발등쪽은 적응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광고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안 아프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신발을 이쪽은 좀 헐렁하게 풀었고요 좀 헐렁하게 마지막 부분만 꽉 쨈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걸어보고 상태를 보겠습니다 음, 그쪽이, 이쪽이, 이쪽이 자국이 많네요 너무 그렇고 제가 오늘은 쉬니까 편집을 해 보려고 노트북이랑 싹 갖고 왔는데 이 보조배터리로 충전이 안 되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제 충전을 좀 미리 해 놓을 거 지금 1몇 프로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좀 편집 작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장화도 있잖아요. 영상 저장돼 있는 게 그거 메인 가방을 저 알베르게에 맡겨놓고 왔어요. 그게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도 이 시내를 어느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겁게 노트북 들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역시 편집은 물건너 간걸로 12시에 이제 알베르기 들어가면 충전부터 시켜놓고 편집을 할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중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뭐 편집자 하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도 싫고요 이에는 보니까 물청소할 때 물청소를 기본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좀 물로 다 씻어내리고 있어 아까 청소차가 와가지고 한번 빨긴 했어요 근데 물로 다시 한번 씻어내는거요이전전마을인가 거기에서는 에어로 길 중앙에 딱 모아놓고 청소차가 빨아가더라고요 물청소는 따로 안하고 또 어디에서는 물청소만 다 하는데도 이거 같습니다 하... 브루고스 대성당입니다 참 멋지게 생겼죠? 뭐 내부에는 뭐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지어진 걸까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그림입니다. 그림 야, 저 위에까지 청소하고 관리하려면 정말 힘들겠어요. 이 양식을 뭐라고 하던데? 바로크? 아닌가? 제가 문화 쪽은 제가 잘 몰랐어요. 푸른 하늘과 비행기 구름 그리고 건물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인생샷 하나 나오겠어요.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일요일이라 어디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상점들도 다 문을 닫아 가지고 아이쇼핑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버스 타고 어디 밖에 나가자니 귀찮고. 다 12시에 체크인이니까 그때까지 좀 근처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 정도만 왔다갔다 하려고요. 여긴 또 무슨 성당 앞이에요? 어? 역시 브로고스 대성당만큼 멋지진 않지만 운치는 있어요. 자리에 조각상도 붙이고요 보이나요? 바람 쐬면서 가끔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하고 앉아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2, 30분 있다가 다시 자리를 옮기려고요 그리고 내일은 동키를 안 하고 제가 직접 짐을 옮길까 합니다 매고 좀 많이 버렸어요. 옛날 등산화 그것도 처리를 했고요. 옷도 한두 개 덜어내고, 내그 그 밴드 선풍기 있잖아요. 그것도 알베르게 주인한테 줘버렸고요. 옷을 또 들어가서 한 티, 한두 장을 또 버릴 겁니다. 구멍 나고 한 것들 있거든요. 양말도 한두 개 버릴 거고요. 바가랑 양말을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무게를 조금부터 줄였더니 오늘 가방을 매봤거든요 어, 이거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노트북이랑 그 충전기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제 보조 가방에 넣어놔서 무게가 그만큼 빠진 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이 안에 있는 거 다시 옮겨 가지고 매보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하루라도 한번 걸어 보려고 그래서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걷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동키로 다시 써야 되겠죠 동키가 5유로식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꽤 부담이 돼요 앞으로 30일 이상을 가야되는데 100유로 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 보고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발에 안 맞는 등산화 신고 무게도 더 많이 무거웠었고 피레네산맥도 그렇게 건넜고 2,3일을 더 그렇게 거, 걸어가지고 뒤꿈치도 많이 아프고 물집도 잡힌 상태에서 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주일간을 계속 동길을 썼던 것 같아요. 쟤는 발 컨디션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렇게 도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요. 순례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짐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조배터리를 2만짜리 하나 3만짜리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3만이 아니라 4만이던가 대포처럼 큰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무거워요 그것도 2만짜리는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는 버렸는데 이 방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뭐 만짜리면 될것 같아요 걷는 동안에 음악을 계속 듣는다거나 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밤새 충전을 시켜놓고 보조배터리도 충전을 시켜놓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만짜리는 이제 비상시에 그것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악 안 듣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신발은 무조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서 한 수치 더큰 거, 내네 발에서 한 수치 더큰게 아니라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서 한 치수 더큰 걸로 신으면 될것 같고 옷도 두 벌로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하루 입고 그날 바로 빨고. 근데 저는 세 벌을 챙겨 왔어요. 네. 비가 올 수도 있고 해서 빨래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 세탁기가 갖춰져 있는 곳이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공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탁기는 있어도 드라이어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길 걸어서 두세시에 해서 널어 놓으면 충분히 바싹 말라요 그래도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세 벌씩을 들고 다녀요 위아래로 세 벌씩 근데 티는 제가 여섯 장을 챙겼어요.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되고 해지고 구멍나고 한 것들은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좀 이제 핏이 안 맞는 약간 너무 커져 보이고 박시해 보이는 것들도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첫날에는 무조건 동키를 하세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산맥을 건너,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무거운 짐 가방을 앞뒤로 메고 그걸 건넜고요 심지어 2,3일을 더 그렇게 건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첫날은 산 오르느라 고 힘들고요 둘째날은 첫날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힘들고요 셋째 날은 내려오느라 힘듭니다. 이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힘듭니다. 발이 아픈 상태에서 내리막 계속 내려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 발에 발가락에 물집들이 잡히잖아요. 내려올 때는 발가락에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그래서 첫날에서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아무리 가볍게 오셨더라도 동키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다섯째 날부터 동키를 했는데 동키를 했어도 짐은 가벼워졌어도 이 발이 그 영향이 그때까지 있어가지고 한 7일째 8일째 되는 날까지 고생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첫발내디으면 찌릿찌릿 전기 오듯이 너무 힘들고요 한번 발 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고통이 적응이 되는 데까지는 한 5분이 걸렸어요 5분 동안을 쩔뚝쩔뚝 느릿느릿 걸으면서 적응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본 걸음 속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지쳐요 아파서 아픈데도 걷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 드린 것들 참고하셔서 건강히 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일주일을 동키를 쓰니까 제 발도 안 아파요 물집 잡히는 것도 이제 다 적응이 돼서 신발에 신발 바꾼 것도 있지만요 적응이 돼 가지고 오래 걸어서 발이 아픈 거지 이게 막 물집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아픈 거는 이제 아니 그리고 처음에 제가 텐트를 챙겨 올려 있어요. 혹시 알베르게 자리가 없으면 어쩌나 그러면 텐트라도 쳐야지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텐트까지 쳐가지고 할 정도의 숙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괜히 텐트 제일 가벼운 거 해봐요. 3 k g 그것도 무겁거든요 3kg가 꽤 무거운 거라서 집에서 가방 메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3kg 정도야 뭐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20kg 25kg 걸으면서 3kg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제가 옷을 버리고 있을 실정이니까요 100g이라도 줄이려고 좀 노력 중이잖아요 물도 제가 1.5리터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일주일간은 그 정도 있었어야 했어요 제가 물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1.5리터도 부족합니다 처음에 채우고 나오면 그거 다 마시고 중간중간 식수대가 있어서 보충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물을 사서 보충을 하고요 한 일주일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는 1.5리터 채워 가지고 오면은 1리터나 마실라나 1리터도 다안 마실걸요 길이 그만큼 좀 편해지고요 적응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는 첫날에는 첫, 첫 부분에는 제가 8시 쯤에 나와서 한4 5시에 들어가니까 2시 이후부터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빠르면 5시 좀 늦는다 싶으면 6시 이때 출발을 해서 늦어도 2시 안에는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더운 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물도 저같이 물귀신인데도 1리터짜리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물통도 500은 너무 작아요 500은 너무 작고 1리터짜리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첫날에 그 피렌에 넘을 때랑 한 2, 3일, 4, 5일간은 1.5리터짜리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첫날 피레네 산맥 건너고 한 2-3일간은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변 색이요 샛노랗다 못해 갈색이었어요 붉은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농도가 짙은 갈색 변,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요즘, 요즘은 색이 약간 노란색 센 노란 건 아니고요 뭐 일상생활 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란색 그 정도 나옵니다 아직 하얀색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하얀색이었는데 운동 좀만 하면 이제 노란색이 약간 섞여 나오고 이제 한국에서와 같은 컨디션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산이라 이 볼거리들이 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가면 이제 평지들 그리고 있어봐야 약간의 언덕과 좀 내리막들 이 황량하니 볼거리가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심심합니다. 첫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볼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힘든 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체력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었는데 길을 걸으면 길이 재미가 없습니다 황량하니 그렇습니다 방금 신발 등산화 말고 한국에서 신고 왔던 그 신발도 처분했습니다 가방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잘만하면 저 보조가방을 큰 가방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 하나만 메고 내일 한번 길을 따라 보겠습니다 앞뒤로 메는 것보다 뒤에 하나만 있는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한번 내일 걸어보고 분산을 시키는 게 좋지, 을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한 번에 해서 가는 게 좋지. 을한번해보겠습니다좀 쉬겠습니다 체크인 해 Check. Check. c h 에에 k Check. Check. Check. 분 h e c k c h e 천 k c 천 e c k Check. c h e c 고 여자 두분 중에 한 분은 레온으로 점프를 하신대요. 힘들어서 레온에서 이제 조금씩 잘게 잘게 걷는다고 귀그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한 분은 오늘 봐서 내일 일박을더 할지 아니면 내일 다시 걸을지 두고 보신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발바닥 쪽에 아꿈치 쪽이죠. 그쪽에 물집이 잡혀 있어 가지고 아마 일박을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일 떠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글쎄요 또 만날 수 있을란가요? 레온에서나 보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루 쉬니까 정말 한가롭고 좋네요 어디 뭐건강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편하게 발좀쉬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월을 하나 샀어요 150에 150짜리인데 제가 쓰고 있는 타월이 스포츠 타월이 두장이 있긴 한데 그게 30에 60짜리인가? 두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해서 큰걸 하나 샀습니다 햇빛도 좋으니까 금방 마르잖아요 해놓으면 그리고 침대 그 가리기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샀습니다. 16유로우네. 어. 비쌉니다. 잘쓸것 같아서 샀습니다. 드디어 편집을 끝내고 첫 번째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업로드 는한건 아니고요. 두 번째 영상이 만들어지면 그때 첫 번째를 올리고 할 생각입니다. 두번째 영상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고 해서 만약에 지금 올렸다가 또 1, 2주 또못 올리게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일주일에 두편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쌓이고 만들어지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동영상 만들고 변환하고 했던 것들이 그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알베르기 앞에는 만석이라 앉을 데가 없어서요 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케밥을 먹어볼까 해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역시 음식은 오히로 밑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영화 하나 있긴 한데 별로 먹고 싶진 않고요 모든 요리에 감자칩이 들어가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8번을 먹겠습니다 옆에도 같은 거죠 8번으로 먹겠습니다 8번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6.5유로에 꿀라떡 케밥 있죠 음. 이걸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나로스 쌀과 함께 있는 거6 5 1로짜리저걸로하겠습니다플라토케바코나로스플라토케바코나로스 어, 뭐, 야. 네. 데포요 네. 네. 라 응?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네. 네. 네. 네. 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재 a n 로 t a 안 s s e k 요리를 시켰고요 <웃음> 예, 음료수까지 하면 7.9 유로네요 저긴 음료수가 안쓰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 결국 금액은 같은 거네 저8번이라 맞죠? 음식 나오면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요리가 나왔습니다. 어, 양이 꽤돼요 상당히 빵은 서비스고요. 한번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숟가락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떠먹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고기 약간 짜긴 한데 괜찮습니다 편히 먹겠습니다